go! Yeah. Here we go! Yeah. Uh -huh. yeah. Yeah. Yeah. Game over! 또또또또할 거야. 잡지 않을게. 또또또할 거야. 또또